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패둥산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요 M416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를 해서 구입한 제품이고 오는데 한 2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언박싱 해볼게요. 자, M416이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사면 여러 가지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파츠... 얘는 건전지 음. 관역판 같은 게 있네요. 이건 뭐지? 작은 총이 있습니다. 작은 총부터 여러분 볼게요. 음, 얘도 작동이 되는 건가? 위에 여기 구멍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작동이 될것 같기는 해요. 얘를 얘는 왜지? 이 앞에 붙이는 거 같고 이거는 음. 여기로 보면 안에 이렇게 대충 범위를 볼수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얘는 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얘가 지금 탄창이 따로 탄창하는 데가 없고 여기 구멍이 있어서 얘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자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할 때마다 이거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되게 불편하네? 음, 얘는 걸칠 수있다 약간 얘는 쏘는 것보다는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만져야겠다 음, 이게 작은 총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법이 오! 이렇게 반길 수도 있죠 일단 얘는 오늘의 주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넘겨 놓을게요 여기다가 하나 세워놓자. 다음. 짜잔, 짠, 짜잔, 짜잔. 왜 선인지 알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빨간색이기 때문이죠. 여기 뒤에서 선이 있고, 여기도 이 선이 있는 걸 봐서는 이 건전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건가 봐요. 피지 이렇게 일단 총 전체 그리고 음.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얘들은 다 젤리탄, 수정탄. 얘들은 물을 먹여서 아마 해야 될 거야. 물잘 넣고. 설명서를 보면서 만들어봅시다 이건 뭐지? 짜잔 좀더 뒤로 가볼까요? 짜잔 아무튼 이렇게 어.. 다 조립을 했고요 얘의 용도는 모르겠어요 이거 용도는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존, 이유는 모르겠고 이쪽에 보면은 연발이랑 단발이랑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오토로 되어있고 이렇게 누르면 세미모스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발인가? 소리봐. 오토로 하면 다 연발인 것 같은데? 응. 세이프로 돌리면 총이 안 나가네요. 오,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견착하는 것도 이렇게 누르면서 옮기면 길이 조절이 아예 빼는 것도 되고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됩니다. 이걸 견착하는 게 아니라 개머리판이라고 그러나? 총에 대해서1 일도 모르는 총무식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튼 응. 그렇네요. 보니까 얘는 약간 그냥 오토랑 세미랑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난잘 모르니까 어차피.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게 봐도 다 중국어라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얘를 쏘려면은 수정탄을 미리 불려놔야 된대요. 근데 지금 얘들은 다 불려져 있지가 않아서 어... 뿌려 놓고 나중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녁이라서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일단 얘를 뿌려 놓고 내일마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데? 하!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저는 총을 쏴보러 옥상에 올라왔고요 이렇게 보안경도 착용을 해봤습니다 화장을오만에 했더니 되게 낯선해 아무튼 이제 한번 제대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 t you. 보면은 남기는 남았는데 이제 요 밑에 여기 서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여기 남아도 안 나와요. 충전해서 신나게 쏘고 갈게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바스라 집니다. 총알이 이렇게 다 바스라지기 때문에 누가 다칠 위험 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핸드폰에 열심히 쐈는데도 핸드폰이 넘어가지 않았죠? 이 약한 삼각대인데 이거 손으로 이렇게 치면 넘어가거든요. 어, 근데 총으로 쐈을 때안 넘어졌다는 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이 관역도 보니까. 여기 사실 양면 테이프를 붙여놔서 좀 붙었으면 했는데 붙지는 않고 어, 물기가 좀 붙어있는 느낌? 그리고 처음에 쌓는 거는 밑에 이렇게 물이 다 묻었네요 고생했어, 관역 그래서 피아의 점수는 알수 없습니다 <웃음> 네, 오늘은 이렇게 수석탄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 갑자기 땡겨져서 산 거라 저는 총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배그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나름 M, M4 이 친구가 배그에서 유명한 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 이 확대되는 이 친구는 확대가 되기는 돼요 어 보이긴 보여 그리고 이두개 이걸 맞추면은 뭐 0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쏘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이 수직 손잡이 이런 거는 쓸 일이 거의 없었고요 음. 잘 나가네요 일반 탄창을 쓰면 생각보다 빨리 달아요 어, 그리고 이 앞에 여기 보면은 이걸 눌러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 안이 비어있으면 여기가 차있어도 끌어올라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총알이 몇 발이 남았는데 쏘면 안 써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뭐 타오바오 뭐 이런 데서 싸게 싸게 수정탄만 많이 사서 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잘 나오네요 후기들 영상 보니까 어 다른 소장탄총 같은 경우에는 눌러도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얘는 안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다 나옵니다 아무튼 그럼 피아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엔 어떤 리뷰로 돌아올지 추천해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피 봐. 바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딴딴딴딴딴. 놓치 않으면.